네, 오늘은 걱정입니다. 라빈이 드 t e r e s t 드 d in you. I'm interested in you. I'm 중 n t 통 r e s t e d in you. I'm i n t e 이거? s 주 e 주 in you. I'm interested in y o 니 근데 2인분에 그냥 두 개랑 볶음밥 어. 샀는데 아 그래? 더 t e 어야 되나? 4인분 사야 o u I'm interested in 랍빈 아닌데 저거 너무 중국 전통 의상 <웃음> 중국 전통 의상을 입으신 이라빈입니다 그런데 아, 이모 맥주 안주를 옷으로 준비했어요. <웃음> 프레즐 먹으라고 감사합니다. 응? 좋아요 랩인이 어디 가요? 이리러 오세요. 어예 오예 오예. 겁장 포장해 줄 대박이야. 포장해 줬어. 라빈이, 라빈이, 꼼꼼한 빈이 안녕, 아, 인사해, 안녕, 자, 라빈이, 기 안녕, 라빈이, 안녕, 라빈이, 안녕, 라빈이, 안녕, 지나이 안녕, 라빈이, 안녕, 라빈이, 안녕, 지빈이 안녕, 라빈이, 안녕, 라쁘이안쁘라빈쁘 안녕, 쁘빈이쁘녕라쁘이안쁘라빈쁘 안녕, 쁘빈이쁘녕라쁘이안쁘라빈쁘지녕쁘이쁘녕라쁘이안 아, 있어요 아, 비는이모 네, 아, 면 아, 돼? 아, 아, 안 아, 안해안 아, 안 아, 아, 응가 테러를... 진짜? 어. 그러니까 변비 어. 아가들에게 거버 테러를 할수 있어, 푸른을? 아니 진짜 똥같가를이만큼 꿈에 <웃음> 어? 싸고 아. 꿈에서? 아. 아니 어. 실제로? 응가고 어, 덤벼리. 야 미안해. 미안해 엄마가 렸어 <웃음> 엄마가 일 났어? 아니야. 네. <웃음> 기적에 저거 옷 먹고 옷 나가가지고 옷 버리고. 대박. 말도 마. 근데 이거 심지어. 찬물에 한번 씻어야 되잖아. 야.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그치야 <그렇지? 웃음> 나한테 그렇게 비빔면 잘하라더니 지금 이렇게 뜨거운 비빔면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니 그렇게 쌌다고 어. 거고를 먹으니까. 뭔 어, 그냥 딱딱해서. 다 먹지 말고 요만큼씩 먹는 거야 반씩. 근데 먹일 때 냉장고에 놔두면 차갑거든? 음. 그러니까 한 7초 도 데피고 또 먹으면 딱 좋아 음. 7초? 음. 아 너무 약간 따뜻하게 미지근하게? 음. 음. 이거 진짜 냄새 좋다 7초. 이거 그거라니까? 그게 뭐야? 푸른 그러니까 푸른은? 자두자두 자두, 자두. 어, 어. 말리는 거 진짜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음. 이거 엄마가 그래. 사과 이거 어. 되게 주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내 동생 줄때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이 날줄 알아? 네. 이걸 우리가 먹을 때는 우리는 기억이 안날 때잖아 그내 동생을 엄마가 주는 거야 아, 그 옆에서 네. 그걸 한 입씩 얻어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아. 나는 먹을 짬이 아니지 음. 그때는 사람 밥 먹을 어, 때니까 응. 그 기억이 나 아, 그래서, 기억하는, 그래서 거야? 기억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가보자 비빔면아 그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나 식단 많은 거야？세모 이만큼 주고 있 어？아 응? 비나 맛있 어？뭔데？오늘 도 육태 를 마무리 하고, 아육태 6퇴 성공했습니다. 육태를 무려 7시 2 20... 0분그 <웃음> 몇시 일어났지? 뭐 재수 없으면 <웃음> 재수 없으면? <없었지? 웃음> 보통은 한 11시간 자요. 그니까 재수 없으면 6시 20분 거지. 음... 근데... 보통 7시쯤 자? 7시 반? 아니 보통 8시와 9시 사이에 자는데 근데 이번에 오후 낮잠을 아예 안 잤으니까 그걸 또 계산을 하면 평창 어, 7시에도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아, 내일... 아, 그래도 되게 일찍 일어나는구나 응, 내일 카톡을 보내줄게 어, 내가 울고 있으면 말할거 요즘 필라테스 하고 싶진 않아? 아, 나 집에서 맨날 하고 있어 아 진짜?